이 차는 데벨 16입니다. 아랍에미리트의 데벨모터스에서 2013년에 발표한 하이퍼카입니다. 무려 5,000마력이나 나가는 V16 쿼드터보 엔진을 장착했지만 생산된 것은 프로토타입 딱한 대뿐입니다. 양산형은 초경량, 고강도 카본을 사용하여 무게가 더 가볍고 2,000마력 버전과 5,000마력 버전이 생산될 것으로 예정됩니다. 여담으로 제로백이 1.8초이고 최고속도가 무려 시속 571km라는 소문도 있지만 이는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.